참 깊은 어둠 속 주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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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심히 드셨네요. 네. <웃음> 아니, 저기 뒤에 산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제가 아마 저 고속도로 이렇게 외곽.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그 바위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 이 산도 수도원 거예요? <웃음> 아니요. 수도원의 공룡이죠 녹에 아, 네. 열려있잖아요. <웃음> 아, 이게 브람산이죠? 예, 예. 네. 불 아, 브람산. 네. 네. 부처의 아, 바위. 뭐 이런 말일 것 아,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저는 항상 그 브람산 하면 최불람하고 무슨 <웃음> 상관인지 갔었는데. 브람산이 음,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산 같아요. 음. 음. 너무 유학감을 주지도 않고 이게 풀어주는 아,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음. 어, 그렇게 한 높은 그런 것도 예. 아니고, 그죠? 높으면 이제 조금. 그런 음. 부분이 있는데 음. 보통 이제 좋은 사찰들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어, 사실 좋은 건다 이제 좋은 장소로 보면 이제 사찰의 좋은 자리들 다 자리 잡았죠. 음. <웃음> 네, 올라가실까요? 네네네. 네, 어, 오느라고했었습니다아 이렇게 이런 좋은 또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아 예, 네. <웃음> 저희들도 되게 네. 제가 듣기로는 뭐김수소장님의 파워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가끔씩 소장님이 아, 그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시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여기는 사실 저하고 특별한 인연인데 제 마음의 네. 고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제가 남자 수도원은 여기 네. 남양주 성요셉 수도원. 여 <웃음> 수녀원은 <웃음> 저기 제주 성글라라 음. 수녀원. 아 여기는 아버지 같고 음. 글라라 음. 수녀는 어머니 같은. 아 개인적으로 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도에는 그 뭐지? 그 성, 성 리시돌. 네. 리시돌목장에? 이시돌목장에 네. 아 글라라 네. 수녀원. 큰 처형의 수녀로 계시고 음, 여기 는 우리 백 백차년 요셉 수사님 제가 동생처럼 생각을 는요 네, 네. 수사님 계시고 그리고 가끔 여기 와서 일 년에 몇 번씩 제가 쉬었다가 아, 가아요거든요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쉬었다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피정이라고 그래서일 아, 네. 년에 한차 이렇게 연 피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피정도 이렇게 두 차례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음. 나눠주셔서 그래서 우리. 사님들과 아주 가깝습니다. 음 나가면. 네, 다가 이렇게 여기 <웃음> 오면 아주 반가워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듣자하니까 여기 수도원이 조금 특이한 곳이라고 보통 수도원들은 네. 세상하고 딱 이렇게 거리 두고 예술시지 음. 않습니까? 음. 이제 차에 근데, 길을 비켜드려야 되겠네요. 아, <웃음> 근데, 근데 수도원이 세상과 떨어졌다기보다 세상 안에서 사는 거니까 음. 네. 그걸 특별히 이수도원이잘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 수사님 오시네요. 저 아, 우리 마르코스 사님.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 안녕하십니까. 어우, 동장. 안녕하십니다. 장치만 일이죠. 이거 너무 좋아 가지고 신율님도 더 탐사에 그러니 우리 저희가 우의정입니다. 네. 저기 독일 쪽 아주 이렇게 출중한 대가이신 우리우의종 교수님이세요. 이게 아주 조개정보다 뛰어나우의종이라서 정말 좋습니다. 네. 전 마르코스 사입니다. 수사님이시고요. 이 문제에서 일도 하고 요게 그 독일 소세지 만드는 아그세가 대가시요 우리 양희산 목사님이라고 예, 예. 촛불 댕진에서 어. 윤석열 최준민에서 아주 그냥 열렬히 연설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대신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여기 수도원이 좀 특별한 이유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수도원 하면은 일단 세상하고 이렇게 좀 멀리 두고 세상 일에 좀 이게 기본이 그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계신 수사님들이 그 박근혜 첩보 집때도다 나오시고 그러셨다고. 아그 더탐사도 이미 알고 네. 계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맞는,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파톨릭은 그래요? 여기 수도원에서 매일 미사하고 끝기도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꼭 미사, 어, 기도를 했어요. 어, 예, 오랫동안. 예, 예. 예,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예. 오랫동안. 거의, 요 근래까지 했었죠? 예. 예. 예. 아유, 아, 아, 세월호도 안 끝났는데, 또일태원까지 터졌으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네, 저트에 지금 수사님들 이 운전하시고, 경운기 운전하고 아,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 네, 네. 네. 저도 아까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수사님이라고 그러어요 네. 그래서, 아. 아게 <웃음> 진짜 종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참 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초월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같는 의미는 있어도 네. 결국은 이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네. 이런 모습. 수사님, 이게 뭐예요? 아, 예수, 이제, 성심상이라고 하고, 이제, 팔을 벌려, 이제, 환대하러 맞이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성소 구절을 택한 거는, 수사님들께 공모를 했어요. 아. 어떤, 어떤 구절을 여기다 이렇게 새기면 좋을까, 그래 음. 공모해가지고, 예, 이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구절이 세상이 너무 이제,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두려움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지면서 어떤 것, 위로였던 이런 어, 그런 음. 시간들을 좀 음. 가질 수면 좋겠다. 저는 이 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보니까 네. 나다 대한민국 시민들아 두려워하지 네. 말라 네. 이런 걸로도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 뭐 촛불 시민들은 뭐 두려워하는 건 없는데 네. 그죠? 네. 당당하게 네.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 예수님 상을 보니까. 최근에 천안에다가 무슨 뭐 짓겠다고 아, 하는 그예 수상이 생각나요그 아, 상보다 조금 작은 작은데요. <웃음> <조금 작네요. 웃음> <웃음> 그거는 뭐한 100m, 1 2 3 0도안 되겠는데요. <웃음> 음. 아, 천안에 그게 뭐 137m? 그러게 말이요 세계 최대를 짓겠다고. 예. 근데 이미 들어보니까 막 약간 거기다가 이제 지으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 무슨 뭐 법당도 만든다고 아, 뭐 이런 얘기도 들려. 이게 도대체 뭔 조안지? 음. 이미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나네요? 무슨 냄새죠? 수산이이 냄새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여기를 좀잘 표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 협력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스스로 이렇게 노동을 해서 저희들이 네. 자립을 하고 좀 이렇게 넉넉히 나오면 또 이제 가난한 요들과 네. 나누기도 하고 아낌없이 나누고 네. 그러면 이 수도에서 배를 이렇게 기르면, 네네. 네. 우리 그 스튜디오 더 탐사 네. 시민언론 더 탐사에 나눠주기도 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이뭐 아. 얼마나 된다고 이거 <웃음> 네, 여기서또그 빼먹어. 7월에 오시면. 현장에서 정말 맛있어요. 목걸이 아. 유명하잖아요. 이게 원래 그 목걸이 유명한 데잖아요 그 진상품이 어쩌지잖아요. 아, 아 진상품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아. 아, 그러면 여기 와서 배를 좀 사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더 탐사의 네. 진상한다는 뜻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 왜냐면 이게 그 우리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데 어, 사람들이 좀 찾고 이런 네. 이유는 그래도 이제 다른 정직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음, 그렇죠. 저희들 아무리 추석이 가까워서 일찍 출하해서 이제 밖에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걸 생각해야 되니까 뭐 집에 일인도 환라서 막 일찍 아, 키우고 이런데 서 음, 절대 그렇지 않고 예. 일단 자연적으로 다 숙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 기다리 나오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뭔가 큰 건지 문제가 있어 이제 예. 음. 그래서 이제 초수를 만들어서 네. 예. 이렇게 좋은 이런 영양물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음. 네. 제가 이제 그 저는 건강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렇게 듣는데 현대인들이 그 섭취를 많이 하지만 네네. 예전에 비해서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아, 예를 들면 이렇게 배를 키워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 숙성도 하고 네네. 이렇게 네네. 다른 거 없이 그냥 자연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은 어찌 됐건 빨리 상품도 추하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네. 오히려 똑같은 크기라고 해도 옛날에 비하면 양분이 적다. 아. 특히 고기 같은 것도 그렇다. 예, 예. 고기 같은 것도 어, 지금 막 몽골 같은 데서 있는 뭐, 자라는 그런 고기를 먹는 거하고 음. 우리가 이렇게 사서 먹는 거 질이 다르대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 교수님도 네. 잘하시겠지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네. <목소리> 진짜 이게 여기 적는 <여기 목소리> <동료도 여기> 계시네. <목소리> 전이 내가 겠는척 <아는> 했네. <목소리> <근데 괜찮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무튼 그렇게> <목소리>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수도원에서 출하되는 배는 이미 <목소리> 팔로들이 다 있고 아 저희들은 이제 10월 한 달에 현장 판매도 하고 택배로도 하는데 예. 10월 한 달에 상품 같이 있는 것들만 이제 출하를 하고 예. 나머지는 예. 다 그냥 주스를 짜 대주로 만들고 예. 예. 배즙으로 해서 아. 이제 전국적인 이제 택배도 하고 찾아오시는 예. 분들에게 판매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 더탐사 뭐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웃음> 네. 좀 구매하고 싶으셔도 아 그러니 환영하셔요오영 네, 예예 예. <웃음> 이왕 판매하는 거라면 많이 구매해주는 게죠 아, 그러니까요 네. 뭐 공동구매 같은 거 한번 해도 좋을 것 같기도 <웃음> 네. 하고 근데 여기 그러면 일반인도, 일부인도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여기 배밭에 산보할 수 있나요? 아. 아니면 다 아, 열린 있죠 아그렇 열려있어요? 아, 아. 아. 예전에 스님도 다녀가지고 축사님들은 종종 조금 그 조용한고유를 참이 분들, 분들 필요성 있는 분들은 찾아오십니다. 네. 뭔가 이렇게 우리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배울 때 한국은 여백입니다 이랬잖아요. 아 예예. 도시가 꽉 채워져 있는 듯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뭘 널찍한데 이렇게 배만만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음. 그냥 그냥 마음이 풀린 듯한. 근데 시청자들 배가 열릴 때도 한번 사진을 찍었으면 어때 아, 하실 것 같아요. 아, 한 어, 맞아요, 그때 한번 와야 되겠네. 그때 또번오시죠 어, 그, 언제예요? 배가 언제? 내가 열일. 월쯤오시면은0월 7월 힘들 좀쓸수 있는 사람도 쓰시고. 7월은 약간 편리한가. 아니면 0꽃씩확 피었을 때. 4월에 좋습니다. 4월이죠. 4월. 요즘 기후변화가 조금 있어 4월 한 예전에 4월 25일쯤 좋았는데 요즘에는 4월 7일, 일이앞장이앞당 앞장이 제가 온난화 때문에. 전화, 전화. 네, 네. 여기 성당 한번. 성당에 한쪽으로 하실까요? 네. 여기 성당 표시돼 있네. 아, 저희 지금 저희 있는 동네 별내에 저희 사무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수도원 있었어요 수도원이 이런 별천지가 그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세요? 걔그 저기 모자 쓰시고 보자사처럼 뭐? 생기신 분이. 아 이게 지금 이게, 이게 라이브 방송인가요? 네, 아, 거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오늘 날 춥다던데 안 추우세요? 제가 춥다고 하지 말자 그랬거든. <웃음> 어? <웃음> <웃음> 근데 귀여이 하재 해가지고 아뭐다 아. 제가 자처한 일이니까 내가 할 아니 또 회님이 마, 마침 떠줘가지고 어딱 네. 네. 이렇게 조명을 사주네 또. 그렇네요. <웃음> 여기는 남양주 별내 그 태능 바로 옆인데 여기에 아까 언제부터 있었다 고했죠 아. 8 7년도1980 영화 오, 보셨으면 1980기억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아, 저는 92년도부터 네, 제가 발을 응, 제가 발을 드렸습니다 <웃음> 우리 지금 댓글에 네. 수사님, 신부님, 사오정님이신 줄아그 <웃음> <웃음> <웃음> 뜻도 <돼>. 듣고 보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 진짜 나도 어서 <웃음> 많이 봤는데 모자가 스타일이 그랬더니. <웃음> 아무 음. 여기 여기 나와서 여기가 다이 주변에 다 배밭이에요. 이 스톤에서 제비하시는 그 배가 쫙 있고 소세지도. 네, 네. 소세지 아직 못못 네. 갔어요 지금. 어, 소세지도 독일식 소세지도. 제조 하신다고. 음, 만 만들기는 이제 독일을 배워왔지만은 그 토속적인 이런 저기 이제 저희들 토착화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어, 토착화를 생각하면서 소시지도 이제, 어. 이제 한국인들 입맛에 맞게 저희들 농사 지원 여기 밭에 네. 이게 청양고추 네. 어, 이것도 좀 소량 넣고 수확해서. 아, 그래서 한국인 입맛에 뭐. 마늘도 좀좀 소량 아 소세지 아 버섯도 수사님들이 네. 기본적으로 다 작업복 네. 일하다 오시고 뭐 아, 이런 걸 입으시니까 네. 저분이 수사님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일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수사라는 거에 대한 고정관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정관님이 무엇이셨어요? 그러니까 음, 늘 수도회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얼핏 듣긴 했었지만 어늘 와서 더 확인을 한 것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 이게 그 수도회마다 특징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예. 그런데 예. 예, 도미니크 수도회? 도미니 도미니코. 예. 네. 베네딕트. 아니 근데 수사가 목사도 알고 신부도 아는데 수녀님도 아는데 수사는 뭐예요? 수사하는 아, 수사하시는 분들, 수사하시는 분들 아, 아니에요? 그래, 그래, 갑자기. 제가 야, 언제 수사, 휴가를, 수사, 휴가를 니까수사하는 분들, 그래. 어, 제가 수사라고 그랬더니 수사화인 줄 알고, 조금 어. 경계하는. <웃음> 근데 사실, 여기 닭골 숫자에 선비 사자를 쓴다고 그랬더니, 아, 그때 조금 경계심을 풀고 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런 기,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음. 그러면 수사는 네. 여자 도덕는 분은 수녀. 남자 적당 좀 수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남자 수녀라고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 수남이수남이 아. 돼야 아. 되는 거지? <웃음> <웃음> 어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뭐랄까 약간 그 수도하시는 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그냥 이런 데는 이렇게 쉽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아무나 일반인들 아무나 이렇게 무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뒷문은 하느님께 열려있고 앞문은 세상에 열려있다 이런 음.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오시는 분들, 저희 나가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뭐 봉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도미교회처럼 뭐 설교를 한다거나 좋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찾아오는 분들을 지극한 환대로서 이렇게 그리스처럼 모시는 게 저희들이 이제. 아. 환대로서. 그 네, 환대로서. <웃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서 늘 망가짐을 좀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는 분들을, 네. 근데 그 수도원에 그렇게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늘뭐 누구나 이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저희들이 아. 선물을. 누구나 그러시면 생각처럼. 안 돼요.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산으로 막 <웃음>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 같은 데 보면 왜 수도원에 이렇게 꾹꾹 숨어가지고 못 들어가죠. 아, 알겠습니다. 어, 생활 양식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베네이트는 특별히 조금 품이 좀 넓은 아버지 품 같은 곳이에요. 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열려있고, 어. 네. 그래서, 어, 저희들 또, 이제 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고요가 너무 깨진다거나 하면 음. 이제, 저희들이 좀또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저희들 마음이 좀 수상이 덜 되고 이런 준비가 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보고 올 때는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끝기도 밤 시간이 지난 뒤에는 대침묵이라고 그래서 네. 고유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이제 어, 네.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다음날을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하고 음, 이게 네. 얼마나? 그러니까 예. 이게 불교인들이 이 수도원을 이해하려면 네. 그 불가에는 선농일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참선하면서 네. 네. 또 이런 이런 일을 하는 노동을 네, 하나로 네. 보는 그런 또 맥이 있는데요. 예예 예.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굉장히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특별 분도에는 웅크라고 네. 그렇거든요. 음, 몽크 네. 이제 보통 수도자는 릴리지오스. 그래서 수도승으로서 네, 이제, 수도 이제 네, 네. 불가족을 하면 이제 그거 <웃음> 좀, 좀 마음 수양을 조금 더 당면 쪽으로 뭐 네.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 은 네.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음, 이런 삶의 양식이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주차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네. 계셔서 아좀 이렇게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일을 도와주시는 어떤 뭐그 교회로 하면 집사님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계셔서 네.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수사님이신 거예요. 이 네, 맞습니다. 어쩐지 수상한 것 같아. 아니 그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막 찾아오면 어떡해요? 아 진짜?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 준비를 이렇게 하라고 이런, 그런, 그 우리 규칙식 그렇 나와 있거든요. 네, 누가 찾아오든지 네. 지극한 정성을 음, 환대할 생각. 수 있도록. 이제 문지기가 제가 네. 여기 이제 그 문지기라고 그렇거든요. 안내실. 특별히 이제 안내실에 있는 사람은 네. 늘 찾아오는 수명을 바로 이렇게 환대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옆에 네. 방을 두고 네. 이렇게 잠깐 쉬었다 나오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오시는 분들 시는 분들 이런 분들 뭐 <웃음> 맞이하려면 이제 한밤중에도 찾아오고 뭐 <웃음> 그런 걸 이제 잘 맞이하려면 늘뭐 깨어있는 이런 일들이 좀 준비된 일들이 필요하겠죠 <웃음> 개신교회는 이런 데가 있나. 없지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서. 제가 그, 스무 살 때만 해도, 네네. 제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잤거든요. 아, 네. 새벽 기도 한 척하고 자고, 네. 다음에 이제 또 늦게 가서 기도 한척 하면서 자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은 들어간 <웃음>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네. 네.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는 문을 싹 닫지. 닫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누가 그냥 와가지고 차한잔 마시고 가는 게 되나? 네. 아니, 아니. 여기가 브람산 위치잖아요 그렇죠. 브람산 밑치 굳이 브람산이 뭐가 있나요? 왜냐면 요 뒤에, 절도 예쁜 절이 하나 있어요. 음. 예, 하나 천 기도원도 있는 걸로 천부사도 있고 네. 민족 기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암사도 네. 네. 있나봐요. 불암사는 아, 여기 좀있 오래된 예, 고찰이죠. 이제, 네네, 사람들이 저, 많이 찾습니다. 거기서도 한번 찍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무슨 땅이 좋은 거예요, 아니 무슨? 아,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독일에서 네.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디딘 데가 이제 해와도였는데 음. 뭐 전쟁통에 이제 그뭐 저쪽으로 이제 덕원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6.25가 남해서 이제 어 자리 잡은 게 외관이었는데 원래 음. 자리를 잡았던 곳이었었고 또 서울에서 김수환 추기형님이 어 영원히 어떤 쉼터처럼 어떤 오아이스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이게 도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유도 좀 없고 음. 조금 뭐좀 숨통을 트일 부분들이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생각하시고 우리 본도회가 이 정주를 하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이가톨릭 수도자는 서원을 하는데 특별히 분도에는 정조 서원을 해요.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멈춰. 이제 2만 3천 평 전체가 되는데 2만 3천 평 안에 이렇게 머물러 살아야 돼요. 또 봉쇄 구역이라는걸 정해서 정주를 하니까 언제 어느 때나 오시는 분들이 늘 있던 분을 만나니까 밖에는늘 음. 변화되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다는 것 때문에도 좋아하시고. 음. 그래도 실제로 이제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지치기도 하고 또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 나름대로 또 이제. 마음의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조금 음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고유를 찾고 또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피정식 비란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음, 누구나 다 24시간 개방을 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밤 11시에도 와서 뭐 1시에도 가시고 음, 어떤 분들 와서 이제 지치면 주무시기 주무시기 다른데 다른 분들 방해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약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권유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 저는 이런 게 있는 거를 오십 몫고 처음 알았어요. <웃음> <웃음> <웃음> 사실 <웃음> <웃음> 저는 수도원이라고 하면은 네네. 영화에서 뭐 장미의 이름 막 이런 그런 아, 네. 데서 봤던 그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네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막백년 만에 처음으로 문열 수도원. 아, 그렇네 그렇네. 그냥 그 수도원이라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공부만 하시든지 그런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개방된 수도원이 있다는 거, 그 배도 맛있다는, 어. 소시지도 있다는 게 <웃음> <웃음> 수도회 수도회의 특징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변화지고 그렇지 이제 이게 수도회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아. 어 그 베네이토 휘도 그렇지만은 이차 그, 바티안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열린 교회, 음. 어, 세상을 향해서 너무 네, 이게 네. 우리 것만 찾지 말고, 음. 보편성을 <웃음> 띄는 게 카드릭이라는 자체가 보편적이라고 그러는데, 음. 보편적이 사실 안았죠좀다힌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2차 공유를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세상에 누르이 되어줄까, 네. 세상에 빛이 되어줄까, 네. 가난하고 고통받는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음. 주 관심사는 고통받는 이웃들에 가까이 있는 게, 네. 이제, 우리 사람은 사마리아인 어떤 착한 비유처럼. 네. 그런 현장이 있어야 이게, 뭐, 할 일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네. 할수 있는데, 그런 현장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응. 교회, 지금, 현재 그, 프랑스 교황님도 늘, 교회 넘어서서 뭘좀 해봐라. 응. 응. 어,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응.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참, 뭐, 옛날 정주일체가 그랬나, 뭐, 세상은 없고 할, 좋고 뭐, 뭐 뭐라고 했는데 뭐할 일은 많다고 그러더나뭐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저희들 때 n분의 일을 하는 거죠 네. 우리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네. 그럼 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웃음> 세상과 함께 하면서 누룩이 돼야 되는데 네.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네. 많은 종교 이 전문인들이 곰팡이가 되고 있잖아요 세상에. 네. 네 그런 거에서 네. 좀 어떻게 한 말씀 느낌을. 사실은 이제 누룩이란 이제 <웃음> 네. 좋은 누룩도 있고 이제 나쁜 누룩도 있죠. 네. 어밀고 가라지가 있듯이 아 나쁘다는 것은 어떤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악한 어떤 음.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미쳐서 가장 불쌍한 게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 이런 사람들이 아. 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왜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데 네. 더 이렇게 숨통이 트일 수 없는 여러 면에서 어, 정말 어, 살아가기 그렇지 않아도 게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더 어려운 쪽으로 하는 네. 생각 자체가 그런 게 이제 저들 희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선한 어떤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제 악한 영향이었던 음. 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운을 잘못 열은 거죠. 대수장님, 그럼 은근히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긴건니 부분은 천공 라인이고, 네. 어,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여기 나눈건 기성 어쨌든 좋은 기운에 아, 속한 네. 뭐 승려나 뭐 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네. 정말 누르기 되지 못하고, 예. 쫀쫀한 뭐 곰팡이 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같아 요즘 세상에. 맞아요. 그런 면에 그런 면에서는 늘쇄신들 필요성이 네. 있죠. 저 네. 자체부터 사실은 그래요. 아이 아, 아, 아,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늘늘 네. 저기 좀 반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 또 조금 더좀더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럼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갈 수 있을까요? 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의 마음이 좀 커져야 된다고 네. 그럴까 연민의 네. 마음이 요즘에 <웃음> 아 연민 이제 우리 시골 하면 이제 뭐 교황님 말씀들이 치유의 신호 달리타스라고 그러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응. 만드는데 연민한 마음이 없이는 이게 여러 치유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응. 가엾이 여기는 마음 사실은 그 수행을 많이 했거나 또 정말 넉넉하신 분들로늘 자기보다는 더 어려운 그런 곳에 마음이 가있죠. 응. 그 어떤 현장에 가 있고 응. 사실 이게 더 탐사도 역시 어 응. 아, 어떤 어렵지만 이런 정말 중요한 역할 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뭐 강조해도 뭐 항상 더 부족한 거죠. 음. 그래서 고단한 여정이지만은 이런 길을 갈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 예. 그리고 어, 사람들의 좀좀 적극적인 협조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말씀하신 데그세 종교들이 다좀 뭐라고 그럴까? <웃음> 너무 이게 부동적인 이런 자수인단 저희, 저희들도 좀, 뭐, 촛불 집회도 하고 했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조금 나서야 될 사람들이, 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힘도 들고, 불이익도 당하고, 당연히, 아까 출국금지도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걸 감수할 각오를 하고, 어, 자기를 조금 내어놓는 이런 것들이 커지는 만큼 세상은 좋아지는데, 어, 요즘에 이게 좀 자기를 내려놓고 좀, 좀 넘어서서 타인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자꾸 좁아지는 것 같아요. 님 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아요. 답은요, 네. 네. 그 <웃음> 낮게 줬을 바라 이런딱 띄는 겁니다. 아, <웃음> 아 그렇군요. <웃음> 지금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모여있지만, 자기 종교는 자기가 깐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웃음> 네, 네. 이게 종교의 안 좋은 모습들만 쭉 봐오고, 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별로 없었는데 네.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되게 충격을 <웃음> 받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그 개신교 목사들 같은 경우는 네, 네. 세상에 바닥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자기들이 그냥 바닥이 되버린것 같아요 수사님 네. 어, 말씀 드리니까 아, 우리가 이제 보통 종교인들한테 기대하는 음, 말씀을 그대로 다 해주시니까 그, 저희가 그, 더 탐사 얘기를 계속 사님이 하시는데, <웃음> 와서 알았어요, 와서. 아 와서 그, 저희 프로 즐겨보겠다는 거. <웃음> 그, 초콜릿회도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래신다고 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남양주 성요셉 수도원하고 인연이 깊어요. 음. 저는 여기 뭐, 안 지가 오래됐고, 여기서 가끔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이 같이 말씀도 나누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놀랄 만한 것, 제가 세 가지를 여쭙고 싶어요. 하나는, 수도원하면 세상 일을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음. 여기도 김건희가 나쁜 여자를 알고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어떻게 네. 알고 있죠? 이 하나 궁금하고, 음. 또 하나는, 도탐사를 어떻게 알죠? 아, 도탐사는 우리 김문선생님은 아는 인연으로 이렇게 참 아. 좋은 것을 알게 됐죠. 아주 크게 아. 얘기해봐요. 또 하나는, 예, 예. 촛불집에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니, 수도원님은, 세상과 담착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 기도만 할줄 알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마 시청자들이 놀라실것 같아요 음.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데 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안 하죠? 이런 의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다른 과 추종이 없는 삶은 이런견과리에 비슷한 거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래도 해야죠. 할수 있는 음. 만큼 자기가 뭐래도 해야 되는데, 좀 미진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 어떤 때는 저희들이 늘 세상에 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때는 또, 세상에 또 이렇게 필요를 할때 저희들 또 현장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은 더 고단한 큰 일들은 다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 다 하고 계시죠. 부더탐다뿐만이 아니고 우리 우희정 교수님이나 우리 양이사 목사님이나 다 이제 그런 일선에서 정말 최전방에저렇게참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포병 같은 역할이죠 그 전방에서 일어나 일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바라면서 지원 사격을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늘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향해서 이렇게 좀 연민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죠. 늘 가지고 있죠. 저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매력적인 수도회가 있었나? 그러니까 보통 치우치기가 쉽, 쉽잖아요. 네. 수도회 있으면 아유 세상일 모든 걸다 끊고 그냥 우리가 특히 개신교가 그걸 잘합니다. 아. <웃음>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는 개인의 영성,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만 해. 그리고, 뭐, 난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도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그러기가 쉬운데, 이, 어찌보면 세상과 좀 이렇게 한쪽에 계시면서도 세상을 향해 있는, 야, 이런, 이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종교의 모습인데, 야, 참, 이걸 실행해, 실행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오는 것을 환영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 특히 그... 요즘에는. 뒷문은 하나님한테 열려 있고 앞문은 세상 열려 있고 네, 열려 네 맞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충격적이에요. 들어오세요. 이밑으와있습니다이저 <웃음> <웃음> 아니 요새 보니까 앞문은 검찰에게 열어주고 뒷문은 법원에 열어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 맞아. 그런 무, 그런 문 말고. <웃음> 음. 제가 요즘 속병이 걸려가지고 진짜 이게 막 소화도 잘안 되고 막 소장도 안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와 있으니까 날씨는 뭐 저는 또 추위도 많이 타고 해서 별로 그 밖에 있는 걸 좋아하진 않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속이 안 아파 그 그래? 예. 네. 네. 네. 지금 트름도안 하잖아요 어. 계속 트름먹으려고배 어. <웃음> 먹어서 그런 거야 <웃음> <웃음>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보는 거 자체만으로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여기 들어오는 길이 옆에 가로수처럼 나무가 큰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무슨 나무예요? 예, 저기 저게 메타세콰이어죠. 아, 메타세콰이어. 그 아, 나무가 네. 남부 프랑스 가면 네. 프로방스 지방이 있잖아요. 아, 네. 이야기가 안되네 이야기가. <웃음> <웃음> 하여튼 아니,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어? 네. 네. 너무 멋있어요. 쫙, 어, 멋있어요. 저 길이 저 길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서 네.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이런 이런을 근데 네.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조용히 조금 고요숙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선은 가장 저희들이 이제 주된 그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분들에게 방해 안는 안 되는 서류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허용을 아주 음. 어, 안 하고 있죠 사실은요.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대학교뭐 졸업하는데 뭐 뭐 준비하는 거 보면 아, 아이들이, 작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거는 저희가 허용을 했어요. 음. 음.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희들이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사진 한 카트 찍는 걸 허용하는데 어떤 이런 이런 어떤 것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음. 음, 허락을 특별하 않는 요안 음, 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아 제가 이거 다 지금 김군 소장님 빼고 로기온 거예요. <웃음> <야>. 그거 <웃음> 오늘 이것도 계획을 한게 아니고 밥 먹다가 아. 밥 먹다가 실은 제 때문에 제가 요몇주 뭐 비게 되니까 가서 녹화합시다 해가지고 밥 먹다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웃음>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와. 그래 다양이선 목사님 또 맞춰준이라고 이렇게 또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이 배려의 <베레의> 마음들. <웃음> 네 갑자기 오게 돼서 다제 탓입니다. 네. 우리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 특이한 게 그거잖아요. 저는 목포에 있는 그 천주교 학교를 나 왔는데 제가 학교 가서 제일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미사 중에 네, 그거 네. 하지 않습니까? 내타시오내타시오내타시오 네, 네큰타시로 네, <웃음> 네, 서 있다 이거 네, 하잖아요. 네네 네, 하죠. 와 어, 그게 그게 지금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네.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런 네. 생각이 있어요 수사님 네. 윤석열 쫓아낼 때까지는 미사 때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웃음> 이러자 그렇지. 왜 자꾸 내 탓이요 말하냐 아, 윤석열 아. 니 탓이요 니 탓이요 <웃음> 니 탓이요 하자 이렇게 맞아. 하고 싶은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 사실은 저기 그쪽 탓도 있는데 좀 뒤집어 쓰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어느 수연님이 기도하시는데 윤석열이 기도하더라고요 자비로우신 주님, 윤석열의 선한 마음이 조금 커질 수 있도록 정말 그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웃음> 네. 그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이 있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혔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늘 좋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국정을 좀 어려운 곳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좀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심사하라는 기도를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만족했었는데, 이 윤석열 <웃음> 씨는 사실은 대통령이라 부르긴 사실 싫어요근데막 음. 부르긴 그렇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밉상이고 상식 이하의 것들을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통 상식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순의 이하의 것들, 생각들을 가지고 또 시행이 또 옮기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걸옮겨 옮겨서 안 들고 <웃음> 옮기로 보면서 <웃음> <옮겨서 웃음> <옮겨서 웃음> 마음이 들가지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더라. 아,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은 그래도 그 어려운 쪽에 있는 민초들이 어떤 삶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되니까 <웃음> 그 사람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은 미운 건 미운 거고 제가 또할 역할들은 또 조금 제 나름대로는 윤성재 씨라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또 마음을 또안쓸수 없는 게 그렇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네. <웃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긴 할텐데. 네네.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이거는 네네. 어지간히 해야지. 네. 앵간히 해먹해 먹고 앵간히 음. 해야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하루가 멀다고 계속 이런 일을 터뜨리니까이 그 네.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수사님의 마음은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네, 네. 개인적으로, 혹시 따 가서, 혹시 혼자 그랬으면 좋겠군 그렇지. 왜? 유승윤이. <웃음> 아니, 네. 아니 근데, 근데 다 아니 근데 다행인 게날60 먹고 네. 이제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행인 게 노사님이 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좋은 정차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도빨이좀 웃츠신 것 같아. 요 네. <웃음> 그래서 그래, 그래, 제가 별 걱정 안 해요, <웃음> 유승윤 씨. 아, 아, 맞아요. 예. <웃음> 기도 빨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게 <웃음> 힘이 없어. <없어서요>. 그걸 <웃음> 추락하는 이런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아이, 되는 거안 되는 잘 거라도 조금이라도 <웃음> 네. 뭐가 좀 근데 우리 이제 일조할 <웃음> 수 있다면 우리 수사님처럼 인품이 네. 훌륭하신 분, 아까 수내님처럼 믿음이 훌륭하신 분은 윤석열이 네.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저같이 이렇게 어, 뭐 착하지도 않고 신심도 두텁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웃음> 윤석열 내려와 윤석열 내려와 윤석열 내려와 그러니까 <웃음> 윤석열의 마음이 고쳐지기를 기도하는 건전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빨리 내려와 하루 빨리 내려와 그 기도합니다. 저는. 아, 뭐냐면 은 <웃음> 같은 맥락이죠? <웃음>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좋아지면 내려오겠죠. 그렇죠. 이, 저도 이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윤성열 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늘 음. 마음에서 허락, 허락을 안는 거죠 똑같은 마음인데 좀더 선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알아차리고. <웃음> 준비 안된 일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 이게 너무했다 내가 해도 너무했다 내가 인간이돼도 인간 이하의 음. 어떤 음. 어떻게 보면 꼬리치는 개맛도 못하게 돼아미안한안몇 <웃음> 짤로 만들어 주세요 <웃음> 아 이게 맞아요 이 정도 되, 된 사람이었구나 <웃음> 네. 알고 스스로 좀 이를 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지금 뭐니까두분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게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죠? 네, 저는 네. 우리 수사님 말씀하시면 네. 들으니까 수도에 못 오겠다. <웃음> 나하고 안 맞아. 아니. <웃음> 말씀 을 저렇게 하셔도 뭐 하나 이렇게 고르고. 아니 저는 <웃음> 아, 수사님 아, 마음이 아, 너무 존경합니다. 아, 아, 저도 아, 유성열 아, 잘 되라고 생각. 생각해요. 제 네. 대통령인데 잘돼야좀잘 되고 네. 또 스스로 알아차림 내려오는 거고. 저 네. 아주 100% 그거 저는 하네. 윤석열이 잘 되는 게 하루라도 음. 빨리 내려오는 것이라. 그렇지 그렇지. 하루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또 똑같은 겁니다. 저도 겁니다. 저도, 하면... 저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음. 그걸 아직 음. 이 인지를 못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큰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런 걸 네. 보면 알될 거예요? 음. 음. 아니. 하나님 하느님 보다는 천공 힘이 센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아니 그렇게 보일 뿐이죠. <웃음> 네. 멀리 멀리 보고 길게 보면, 보면. 길게 보면 사실은 네. 어, 그들의 생각이 태양이 태양과 촛불 차이겠죠. 어,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윤석열 씨가 81년도에 성탄절에 명동 성당에서 천주교 신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음. 아, 그런 한국 카톨릭 신도들이나 <웃음> 주교 신부들은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키웠다. 음. 잘못 세례를 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지금 어둠을 주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카톨릭 신도는 반성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는 나쁜 천주기 신도를 만든다. 그 음. 때문에. 하느님이 반성할 일은 아니고요. 아, 그냥만도 반성해야죠. <웃음>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수많은 이그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윤석열이 기독교인이다. 아니요 천주교 신도로. 우리가 위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 돼. 세 명도 있어요. 진짜 들에가네 누구 누구야 누구 정체가 뭐야 <웃음> 윤석열이는. 어? 아, 그렇게 청봇, 기도한대요. 성공도 또이 거고. 아 제가 그런 얘기를 댓글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줘야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천주교 신도인데.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 비판은. 이제. 정말 필요하죠. 정말 네. 저희들도 비판합니다. 네. 예, 좋은 어떤 판단을 분별을 가지고 비판을 해줘. 그래야 그럼요. 제대로 된 거지. 비판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조금 이게 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네. 우리 수도원이 우리 세상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줄수 있는 위로, 희망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듣고 싶어요.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 우리 듣고 가고 싶어서 왔잖아요. 와 이제 참 뭐라고 그렇게. 아 어, 아무래 사실 준비도 없어요. 오늘 저이 오후에 좀 쉬면서 일좀 해야 되겠다. <웃음> 사실은 어, 어제 어제 밤에 늦게 잤거든요. 더탐사 본이라고 늦게 주무셨죠. 더탐사도 아, <웃음> 마음에 있었겠죠. 생각 다 파지기 전에 아. 제가 한거 그,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저, 여기 있는 이런 존재 자체가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일단. 뭐. <웃음> 야, 역시 역시. 그런데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역할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존재 자체로 뭐를 좀 이제 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로 아 벌이 그 꽃을 찾듯이 그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에 충실하고 있는지 사실 반성하는 부분이 늘 있죠 그런데 세상에 이제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고 그래도 조금. 함께 하는 이런 연대의식을 가질까 늘 고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어, 한 사람으로서 뭐, 수도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음, 있죠. 음. 어, 좀 더, 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있죠. 가장 인간다운 게 신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 인간이 정말 이렇게 인간이야, 이렇게 살아되겠나. 네. 실제 그런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만연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현장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유로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죠. 그리고 부딪히고 이렇게 뭐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어, 물론 한, 뭐 10여 년 직장성을 해봐서 약간 돌아가는 폼을 알지만은, 그래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데 밤에 몇 차례 깨가지고, <웃음> 잠자리가 늘 불편한데. 우리 사회인들은 그려봤냐고. <웃음> 그래서 사실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해요. 음. 떨어지는 대신에 저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는 부분은 뭘까. 그래도 뭐, 어, 마음을 쓰는 부분이,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 기도하는건늘뭐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폭들은 다 다르겠지만, 어 사람들 안에서 이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이? 서로 이게 공동체성이 이게 너무 요즘에는 어, 핵과 적과 되고 뭐혼밥먹는 시대가 되고 이거는 음. 인간이 그런 처지 됐다는 것은 제가 제가 길어지는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 지금 현주소를 인간이 살아가는 현주소의 실상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 아, 이러다가. 이제 이, 이, 이, 곧, 곧 끝나겠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얼마 안 남았겠네 이런 네. 불안한 감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희망하는 만큼 받게 된다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어떤 면에서 절망스러운 부분에서 뭐늘뭐 어, 뭐 유기가 기회다 생각하는 사실 어떤 네. 유기들 안에서 뭐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유기를 유기로만 생각하면늘 네. 힘들죠. 그렇지만은, 어떤 바닥을 쳐야만 이렇게, 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가는 길만 남았다 하듯이, 어,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때일수록 나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어,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은, 아, 보니까 이게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더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뭐 요즘에 보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아마 그 화물차 한번 밤새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제가 복통이 좀 들터지는데 그쵸? 그런 거한 번도 네. 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맞습니다.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들을 이렇게 옥주는 이런 이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좀 그래도 좀 힘을 결집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음, 사실은 희망해야 되죠 네. 우리가 우리 늘 프랑큐사님 얘기하는데 하느님 사전에 절망은 없다 늘 그렇죠 인간은 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할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게 성탄이가 와있지만은 성탄이 얘가 성탄이 예, 어떤 분이 저한테 다급하니 너무 불쌍해서 곧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님 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음. 우리 개가 지금 다섯 마리 됐거든요. 거의 다유이견이에요 아, 네. 네, 그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는 세상에 S.U.S가 너무 많아요. 고라는 음. 내가. 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뭐 깨시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깨어나서 어,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대한다는 건참 어렵죠. 우리 음. 스스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안에서 이 스스로의 힘을 모으면 은풀풀이주주의 자듯이 그런 우리 힘을 좀, 좀 결집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더 나누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저는 멀리 볼게 아니고 바로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정말 나의 다른 나처럼 이렇게 조금 귀하게 연기고 그래서 각박하지만은 각박할수록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네.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네. 더불어 살아가는. 네. 그래서 우리 그 단어 중에 함께 더불어 이거든 그 어디 내놔도 이렇게 손색 없는 네. 국제 뭐 망고 공통화 되도 좋을 만큼 이런 문화 안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렇게 돌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는 현장에서 정말 일선을 애쓰시는 분들 보면 은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어, 우리도 하고 싶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예, 저희도 현장은 없지만은 늘 마음이 연대는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리감은 있지만은 마음은 가깝습니다 이제 예, 저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또 여기도 이제 뭐행제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또 그러기도 해요 음, 음. 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찾아오느라고 애었으니까 음. 기본적으로 제가 밥한끼 드실 수 있는 일이 좀나눔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그것이고 먹을 거 그분들에게 당장 한 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네. 예. 우리 뭐 이제 다 하시고 계시는, 저보다도 이제 우유정 교수님이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지 감독님이 하실 말씀인데 제가 너무 주저말하시지 많은 얘기를 했네요. 아, 아까 올 때부터 궁금했는데. 네.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시험 쳐야 돼요? 아, 이, 고생 그래 좀, 네. 좀, 아. 마음 있으면 개인적으로 일단, 만나죠. <웃음> 아니, 일단, <웃음> 일단 예, 분명히 시험 기간이니 일단 결혼하면 기간 안 되니까 정리하고 <웃음> 오셔야지. 음. <웃음> 쉽겠어? <웃음> 근데 수사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지금 한 10만 명 정도의 우리 더 탐사 또 스튜디오 팬들 보고 있으니까. 네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죠. 하죠. 누구 찍었어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뭐그 깃발을 들진 않지만은 선두주사를 다 쓰진 않지만은 최소한로 여기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100% 다 찍을 사람을 찍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여유 없이 찍을 사람은 찍었다. 이재명 씨를 찍었죠. 아니야 크게 한번 네. 다시 한 번. 지금 잘안 아, 들려요.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웃음> 예? 아, 아 계속 아, 아, 이러고 계셔서 아, 찍을 사람 찍었다 이러면서. 아, 아, 아, 아 그랬나요? 음. 그래도, 아, 일찍 일어나서 일찍 찍을 거 아, 아, 그래도 제가 제좁분 소견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도 이렇게 국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거나 어, 민주토를 헤아리시는 분은 그래도 이재명 씨 말고는 아직은 제가, 아, 제가 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하늘과 땅이죠, 솔직히. 노희찬 씨와 는 이제 뭔저리 음, 가셨으니까 뭐할수 없는 거고. 어? 음, 안타깝지 않뭐 네. 음, 판갈이 음, 해야 되다운데 음, 음, 음, 사실 음. 한번 판을 갈아야 되죠. 음. 확실히 갚을 그러니까, 갈 사람 저는 이즈민 씨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음. 이런 생각이 음. 네. 듭니다. 저는 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탐사에서도 그런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윤성열이 엄청난 반면 교사가 될 거라고. 봐요. 아, 예, 예. 어, 윤성열이 망가뜨려 놓을 세상 어, 정말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라가 어, 그러면 어, 사람들이 쉽게 깨닫지 못해요.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깨닫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잃어보고 바닥을 쳐보고 그래야 깨닫는 것인데 어, 윤석열이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놓을 거라고 봐요, 우리 우리나라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살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벌써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아무튼 우리의 끝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정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목표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지난 대선을 보면 27만 <웃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14만 명만 제대로 투표했으면 이런 험한 세상안 왔어요. 음, 14만 음. 명만 이쪽으로 오면 되니까. 그렇죠. 14만 명이면 카돌이 불교 개신교 전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쪽에서 이 저기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이 온 거예요. 어, 이들이 카메라를 좋아하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카메라 잘 받는 위치를. 예, 예, 얘네들이요. 네. 그 뭐라고럴까. 음. 여기 살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음. 걔들이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저쪽에 브람사에는 그 걔들이 놀러 와요. 큰 그, 아, 그 어. 백군데 음. 알아요. 좋은 데는 이제 알아요. 음.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좋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게 좋은 사람 곁에 또 좋은 사람이 생기듯이 음. 우리가 음. 누군가 또한 사람은 좋은 셔츠를 심어서 이렇게 더탐사처럼 좋은 어떤 언론 역할이 사실은 리더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뭐 우리 수사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정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의 문제, 한반도 평화공존의 문제를 꼭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키기도 하죠. 이 분단 상황에서는 늘이 분단 상황이 이 적폐 세력의 어떤 존재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데 활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확 각자 위치에서 노력하되 이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점을 항상 우리 염두에 두고 그때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 수사님께 음. 두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 제가 뭐 아무 준비도 없는데 그리고 또 네. 이제 자기 말 주면 없는 데저 질문하니까 사실은. 어, 그래도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함께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어, 이렇게 함께 있는데 뭐할수 있는 만큼 답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부탁 <웃음> 네. 하나는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도록 빨리 내려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또 하나는 네. 우리 시민을 로더 탐사 네. 또 우리 시민을 놓고 민들레 네. 우리 신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아 그럼요 네. 마음을 항상 늘 연대하면서 지원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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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틴은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에. s u p e r l o t i n c o 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